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꾸스테레비의 꿈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는 공략 영지에 관한 공략이 되겠습니다. 그럼 출발하시죠. 아 일단 영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영지가 있어야 되는데 영지 같은 경우는 메인 퀘스트를 어느정도 진행하다 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영지 공략을 올렸더니 마을에서 찾을 수가 없다고 영지 어딨냐고 이런 질문이 올라오기도 했죠. 아무튼 조급하게 영지 찾지 마시고 릴렉스하게 메인 퀘스트를 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지를 플렉스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영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공원도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원도 같은 경우는 주점에서 영지민을 고용하는 데 사용되는 일종의 자원 개념인데 이 공원도는 메인 퀘스트의 진행이나 영지 내부의 반복 퀘스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메인 퀘스트는 주 캐릭으로 진행하든 보조 캐릭으로 진행하든 전부 얻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조 캐릭터를 통해서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는 게 공원도를 얻는 데는 가장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얻은 공원도는 이렇게 주점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고용을 할때 사용되는 자원이죠. 영지민은 영지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입니다. 식량을 먹으면서 일을 해서 자원을 채집합니다. 뭔가 약간 노예 같은데... 아무튼 이 노예는, 아 아니죠. 영지민은 공원도를 사용해 모집하고 내 영지의 지휘소, 숙소의 상태에 따라서 모집할 수 있는 최대치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휘소의 레벨이 높거나 숙소의 레벨이 높으면 당연히 더 많은 영지민을 모집할 수 있겠죠. 영지민을 모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면 바로 능력치와 등급입니다. 영지민의 이름 색깔은 등급을 나타내는 거고요. 영지민 고용을 눌렀을 때 나오는 이 능력치 세 가지가 중요하죠. 생활력과 노동력, 기술력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능력치는 생활력, 그리고 기술력, 그리고 노동력 순서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생활력은 말 그대로 생활력이 좋아서 밥도 조금 먹고 채집하는 시간도 빠른 친구들입니다. 와 최강노예 탄생이죠. 기술력은 뭔가 만들어내는 일에 쓰이는 능력이기 때문에 생활력이 높은 영지민이 이제 채집한 자원을 가지고 뭔가를 제작하는 컨텐츠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무역품 제작이나 염색약 제작 같은 거죠. 마지막으로 노동력은 건물을 짓는데 쓰는 능력이기 때문에 건물을 다 짓게 되면 아무 쓸모없는 능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활력, 기술력, 노동력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종족에 관한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종족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간, 여자가 예전엔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월드경영을 할때 인간여자는 활이라는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게 월드경영에서 전투를 할 때마다 매번 어디 걸리고 끼고 그래서 활을 사용하는 게 메리트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월드경영에서 웬만하면 까마귀 상단의 영약이라는 아이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역해가 좋으면 인간 역해를 해야 되겠죠. 이제 개인적인 능력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전체적인 걸 봐야 되는데 다음으로 중요한 게 머릿수, 능력, 등급입니다. 공원도가 많다면 당연히 다 노란색으로 도배를 하면 되겠지만 초반에는 공원도가 없죠. 같은 공원도를 사용하더라도 흰색이 6명 있는 것과 노란색이 1명 있는 건 흰색 6명이 있는 게 효율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머릿수를 다 채워주세요. 공원도가 높아져서 최대치가 높아짐에 따라서 흰색 영지민을 업그레이드해서 초록색으로, 초록색 영지민을 업그레이드해서 파란색으로, 다시 보라색으로, 노란색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다음 등급에 필요한 공원도의 차이만큼 공원도가 소모되기 때문에 공원도는 필요하지만 손해보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등급에 최대 레벨에 도달할 경우에 승급을 통해서 승진이 가능한데 이건 뭐... 금방 말씀드렸듯이 뭐 사원에서 시작해서 주임되고, 대리되고, 과장되고 그런 느낌인거죠. 이렇게 처음부터 노란색으로 모집하는 친구들은 낙하산 타고 들어와서 처음부터 과장인 친구들도 있는거고요자 아무튼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우리는 월드경영에 대비해서 그런 낙하산 친구를 처음부터 4명 모집해서 미리 좀 키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란색깔 영지민 4명은 먼저 모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공원도는 48이 필요합니다. 영지민의 최대 레벨은 50인데 이 영지민의 레벨 같은 경우는 월드경영에서 길거리에서 만나는 이벤트의 성공률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키워두면 월드경영을 시작하자마자 길거리에서 만나는 이벤트들을 실패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밑에 보시면 벌목부터 전투까지 레벨이 있는데 이 레벨은 월드경영에서 사용되는 이벤트 레벨입니다. 이 레벨이 높을수록 월드경영에서 이벤트시 받게 되는 상자의 양, 보상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꾸준히 키워주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영지민 모집했네요. 그 다음 루틴은 식량을 소모해서 자원을 확보하고 건물을 짓는 건데 이때는 가능하다면 영지관리인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영지관리인 같은 경우는 150블랙펄로 살 수가 있는데 일종의 전문 경영인 같은 겁니다. 그냥 알아서 식량 캐주고 블랙스톤 줍줍해주고 그렇죠. 이때 영지관리인을 사용하냐 영지관리인을 사용하지 않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작물이나 축사에서 키워야 되는 동물이 달라집니다. 영지관리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영지관리인이 알아서 작물을 재배해주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짧고 효율이 좋은 보리가 좋고요 영지관리인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렌시아 지역에서 판매하는 사와로 선인장이 효율이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축사 같은 경우는 영지관리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관악코가 괜찮고요. 영지관리인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닭이 괜찮습니다. 관악코 같은 경우는 수확을 통해서 식량을 얻는 방식이고요. 닭 같은 경우는 도축을 통해서 식량을 얻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마다 닭을 잡는 거죠. 치느님 만세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런데 웬만하면 농장에 닭과 소, 양, 관악코는한 마리씩 남겨두는 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왜 동물들을 한 마리씩 남겨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도감에 보면 그 동물들이 주는 특수 아이템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황금 달걀이나 황금 양털 같은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식량을 얻고 얻은 식량으로 자원을 채집하고 그 자원으로 건물을 지워가면서 키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자원을 채집해야 되는데 자원 채집 같은 경우는 영내 채집과 영외 채집으로 나눠집니다. 영외 채집은 월드 채집인데요. 월드 채집 같은 경우는 또 집중 채집과 그냥 채집으로 나눠집니다. 집중 채집은 뭐냐? 그러니까 이 노예 친구들, 아 아니죠. 영지민들을더 빡세게 일을 시키는 거죠. 영지민들을 빡세게 일을 시키기 때문에 충성도가 떨어지기 쉽고 빨리 피로해집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내가 힘든 거 아니니까. 채집을 보낼 때는 2시간짜리나 4시간짜리가 효율이 괜찮은 편이고요. 만약에 자주 볼수 없다면 8시간짜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무튼 초반에 영지를 키울 때는 굉장히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채집을 꾸준히 보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어? 나는 4시간짜리, 8시간짜리가 안 열렸는데 이건 어떻게 열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채집을 열기 위해서는 캐릭터의 생활 레벨을 올려주시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캐릭터의 생활 레벨은 자동 전투 옆에 있는 자동 채집 버튼을 눌러서 그냥 간단하게 올려주시면 돼요. 근데 또 이때는 행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동력 관리도 좀 해주셔야 되겠죠? 어쨌든 8시간까지 채집을 열었으면 그 이유는 열지 않아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식량 얻고 채집했으니까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건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을 수 있는 건물 웬만하면 다 지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도대체 이세 가지 석상 중에 뭘 지어야 되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 석상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지을 수 있고요. 전장의 석상은 경험치를, 장인의 석상은 생활 경험치를, 활력의 석상은 행동력을 줍니다. 당연히 행동력을 받는게 좋겠죠 활력의 석상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번 행동력 50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펄로 판매하고 있는 생활플러스라는 아이템이 있는데 이 친구같은 경우는 뭐 행동력을 회복시켜주거나 영지 민 채집 획득량을 늘려주거나 작업시간을 감소시켜주는 등 영지를 키우는데 약간 도움이 되는 아이템입니다 뭐랄까요 뭔가 돈주고 사서 쓰기엔 아까운데 그냥 있으면 도움은 되는 아이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지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영지를 키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월드경영이죠. 월드경영에 관해서는 다음에 한번 정리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